유도 대 킥복싱 킥복싱 대 유도 교 <웃음> <웃음> 어때요? 오케이. 니다먹 <웃음> 치갑을 왜 버려? 어 아. <웃음> 아. 아띠에 왜 지만? 왜? 게임 안 넘는 사람 매는거 아니야? 아. <웃음> <웃음> 왜요? 도복 게임은 띠 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안 돼. 이거. 왜? 뭐, 그런 그런 건가? 약간? 뭐띠 매는 거에 외에 도보 게임 사람들은 의미가 거어요 아니, 아니. 별로 아니고. 이안 내고 있어. 플랫폼락부터 잘 잡히지. 플랫폼락부터 잘 잡히지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오케이. 오케이. 어, 예. 라운드 킥복싱 대 유도. 유도 대 킥복싱. 도복 입으면 유도가 얼마 나 강해지는지 여러분 보여 드리겠습니다. 1라운드. <웃음> 네. 시작 오우와 1라운드 때는 거의 압도적인 경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2라운드 때는 조금 방심을 했죠 이제 그 순간 잡히니까 넘어갔잖아요 아 근데 확실히 아, 다르긴 다르구나 이게 그래서 확 넘어가네 오 어, 인정 인정 3 0초지 났습니다 작성 세웠어 다시 这样是啊 I hope that you go. Look, you g 수가 없 t t i s h s 이 이쪽을 차는 게 어때? 안 돼요 no. 그럼 왜? 거리가 너무 가까워요 어? 거리가 너무 가까워요 그 o i l Huh? Colling on cacoil. Jones, a 아니, 내가 싸우고 싶은 거 너가 바꾸지 말고. 아... <웃음> 시작! 어. 싸워라! 싸워라! 싸 코치님 장애 하시잖아요. 장애 는안 했어. 안 했어요? 그 타임을 하지. 아, 타임. 장애 는 없어 알겠어? 근데 있긴 있죠 원래. 아 원래 있는데 지금은 없다고. 아. 오케이 오케이. 아이 때문에 말렸으니까 15초만 쉰다. 아. 와 3라운드 며칠 내가 못 하겠는데. 장애라고 하까 허벅지를 계속 때려놓고 3라운드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. 어. 좋습니다. 오케이. 시작. 와와 지금 지금 지지 지금 아 일단 기존 종무하고 제일 다른 게 뭐냐면 복싱처럼 펀치를 내려면 살짝 앞으로 비울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. 턱 당기고 근데 킥을 차려고 이게 들려있어가지고 아. 잡기 되게 좋게 서 있는 거야 아서니까 그래가지고, 아,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려고 하면 어김없이 킥이 나와가지고 아.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갈 수가 없어 나도 사실상 이제 계산 하고 있었단 말이야 항의. 올 때는 왜냐면 로우킥으로 무조건 차 왜냐면 중심다 <웃음> 무너져 버린다 들어오려고 잡으려고그데 그니까 거기에 어, 대해서 뭐 아무도 없어 그니까 그렇게 차는데 가까이 붙어서 서 니키가 아니면 엘보 하면 되기 째인데 순간 그게 들어오니까 아, 안 되네 이게 확실히 내 중심이 무너져 버려 먼저 그 그러니까, 이렇게 하려다가 같이 어, 넘어가 버려 이게 와 여러분 저 이거 하면서 되게 깨달았던 게 뭐냐면 이발음식 누우면서 태클 그게 하도 효과적인 것 같아가지고 그거 해보려고 제가 했는데 와 이게 쉽지 않네 딱발목만 걸어가지고 음.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한게 있었는데 나도 그거 해보려고 했거든? 근데 연습이 안 되니까 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한국한거에서 그냥? 어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마다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도 있지 <웃음> <웃음> 아, 안 들었어? 국에서도한국 자 1,2라운드 여러분 했는데 뭐 킥복싱이 보여줄 수 있는 거다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<웃음> 자 아무튼 이 승패 그리고 어떻게 했어야 된다 해설은 댓글창에 남겨두시고 여러분들이 또 가장 좋아하는 순서 중에 하나 이벤트들 종목 바꿔서 대결하기 자 킥복싱 조준호 준비하겠습니다 자, 여러분, 지금 시작합니다. 3라운드, 스타트! 뽕! 플리커트플리커트봉리커트몸지 봉지! 봉지! 라지 완전 봉지! 봉지! 봉지! 봉지! 봉지! 봉지! 봉아봉 살아있다. 아, 봉지! 봉지! 도지 봉지! 지 봉지!